오늘도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아, 여름에 산게 아직도 하고 있는 제 첫번째 에어스트림은 어느정도 되어있을까요? 자. 이렇게 빈티지함은 그대로 살리고 오늘 쉬는 날이라 에어스트림 지금 작업을 하러 왔어요. 지금 기존에서 바뀐 거는 지금 싱크 쪽이랑 저 배드 공간을 이제 분리를 시켜놨거든요. 조금 배드 공간을 안락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간을 줬습니다. 자, 지금 하는 작업은 여기 이제 침상을 고정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 이제 가벽이 있는데 침상을 먼저 고정하고 나올 거라서 <웃음> 이거를 대놓고 가격 세우고 싱크볼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침상 하부 틀을 고정을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바닥 난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스를 박아서 하부를 일단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이 상판이 배드위 상판이 올라갈 거예요. 그 위에 매트리스가 올라갈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라운드 부분이 룸이 이제 가벽이 세워질 거고요. 네, 그렇게 또 차근차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까지 작업한 걸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가벽 세우고 지금 이제 싱크 어, 뒷 상판이 이제 라운드라서 그거 이제 어, 각도로 날린 다음에 고정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쪽은 간이 배드 쪽, 이쪽은 U자형 테이블이랑 이제 체어겸 배드 그래서 여기도 한 분이 뭐 얼추 주무실 수 있고 여기도 한 분이 주무실 수 있고 저 안에 공간에도 한두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안쪽을 보시면 으 이렇게 이렇게 아늑한 아치형 룸이 베드 공간으로 침실이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저기 저렇게 침실에서는 외관이 이렇게 보이죠. 다음 주면 다될것 같아요. 이번 주까지 작업을 하고 내일까지 작업을 하면 주 이제 가구만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짜잔. 어, 자, 이제 침상까지 하고 어, 저 가벽을 이제 세웠거든요. 가볍 보이시죠 반반 나눠가지고 두개로 해서 가볍을 지금 세웠어요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룸을 나누고 나니까 되게 또 분위기가 다르죠